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, 아, 구독자 여러분. 이 동영상은 어, 갑상선 기능 저하증, 어,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어, 안내 동영상입니다. 아,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어,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, 저기 희귀병 치료라고 제가 동영상 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어,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뭐 항진증, 뭐 어, 목에 이물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, 어, 갑상선 기능 저증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동영상이 어,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쪽으로 어, 인도할 수 있는, 어,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어, 제가 중요한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,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동영상을 제목으로 통해서 이렇게 자꾸 찾아 들어오시니까 어떤 제가 필요해서 어떤 동영상 하나 올려드려도 그 제목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가 안되니까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자꾸 있으셔서 또 질문을 자꾸 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내 동영상 하나 올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 제가 연계 동영상을 여기 오른쪽 상단에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냐 치료를 제가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치료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어잘 적용을 하시면서 그죠 혹시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소화불량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어 분명히 회복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뭐 약을 드시라 뭐 좋은 음식을 먹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운동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부분 아, 갑상선이 문제가 있는데 목 운동 머리 누르기 자바라 운동 아, 소화불량 개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머리 쪽으로 피를 이렇게 올려줘야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아, 그 안내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아 여러 아,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